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안 오실까봐. 천호희, 구주 날씨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우 천호희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지만 날씨 때문에 걱정한 사연을 털어놨다. 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비프쿠스드즈에너시스 야외 무대에서 영화 앵커의 무대 인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연출을 맡은 정지연 감독, 배우 천우희가 참석했다. 앵커는 생방송 5분 전 방송국 단판 앵커 세라, 천우희 역에게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제보 전화가 걸려오고 이후 그녀에게 벌어지는 기묘한 현상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이날 부산의 날씨는 좋지 않았다. 먹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불어 살짝 쌀쌀했다. 야외 무대에 깔린 많은 의자의 관객의 수는 생각보다 적었다. 정지연 감독과 천우희 역시 날씨를 걱정했다. 정지연 감독은 3년 만에 부산국제형화제에 참가하게 됐다. 오늘 날씨가 구어서 사실 많은 분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우희도 날씨 때문에 걱정했다고. 그는 3년 전에는 버티고라는 작품으로 부산국제형화제에 왔었다. 처음으로 부산국제형화제에온건한 공주였다.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관객, 부산 시민들을 만나서 기쁘다, 고 웃었다. 또한, 천우이는 랭커를 통해 방송국 단판 랭커로 변신했다. 그는 전문직을 연기해야 하니까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다. 연습밖에 답이 없었다. 매일 사물결 5시간 안 나오면서 연습을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다, 고 했다. 지금은 아나운서 말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웃음을 안기기도. 천우이는 랭커에서 신하균, 이혜영과 호흡을 맞췄다. 천우이는 이혜영 선배님, 신하균 선배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복이었다. 저를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하는 배우로서 대해주셨다. 처음인데도 편안하게 연기했던 것 같다. 만나는 신들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잊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했다. 고 설명했다. 천우희는 현재 압시리즈 머니게임을 촬영 중이다. 머니게임은 배진수 작가의 웹툰 파이게임과 머니게임을 합쳐 새롭게 각색한 8부작 드라마 사회적 인프라가 단절된 공간 속 사망자가 나오면 게임이 종료되는 극한의 설정 속에서 참가자 8인이 협력과 반목을 거듭하는 이야기다. 천우희는 지금 압시리즈 머니게임을 촬영하고 있다. 내년쯤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제인지 오늘인지 헷갈린다. 매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